완전 활기차 모습 보니까 기분 너무 좋습니다. 여기 비상사태 맞아? 아니면 우리가 할머니 타고 우리 돌아왔나? 어 여기가 훨씬 더 규모도 크고 활기차 보이는데요. 어 여기는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그 야시장인 것 같습니다. 그 태국 그 재래시장의 모습을 제대로 한번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, 여러분 같이 가자. 아까 지나가다 갔던 곳이 여기였구나. 아까 거긴 줄 알았는데 여기는 되게 활기차네요. 네. 여기 이제 주말이라 사람도 많고. 정말 사람사람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태국 비상사태 때문에 거의 문은 닫는 모습을 보다가 여기는 뭐 그냥 비상사태와 관계없는 새로운 세상 같아요 전혀 그런 그 바이러스랑 관계없는 그런 곳입니다 저 아, 아, 크다 이쪽으로 들어갈까요? 아, 새워봐라 새우가 1kg 250밧, 대략 한만원 정도하네요 1kg 새우 신청합니다 앞에 용가라 그러죠. 어 이게 보면 이제 이 용가 자 용가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림 망고. 보통, 어, 한국분들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런, 어, 네, 옐로우 네. 망고, 노란 망고를 좋아하는 게 달고, 그런데, 정작 태국 사람들은 그림 망고를 좋아해요. 그림 망고가 지금 딱딱하고 시도 네. 거기다가 이제 그 소금이나 설탕이나 고춧가루를 소스를 찍어서 먹게 됩니다. 노란색은 좀 달달하고 부드럽죠? 네. 그리고, 어, 이제 런꽝. 멍꽁대가 싱싱해 보이네요 아 정말 활기찬 모습 보니까 기분 좋습니다 빨리 전세계가 이 상태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각동으로 완전 활기찬 모습 보니까 기분 너무 좋습니다 여기 비상사태 맞아? 아 혹시 오늘 해제된건 아니겠죠? 그래요? 오늘 태블미스를 못보고 그냥 나왔는데 아. 뭐. 부 때가 해제된다는 그런 지점을 제가 듣지를 못했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타임머시 타고 우리가 돌아왔나? 타임머시 타고 이 바이러스가, 이 질병 바이러스가 이제 지날 때로 다 우리가 왔나 모르겠어요 지금 완전히 또 다른 세계의 모습이네 사람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분위기는 뭐 여느 때랑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 차이가 딱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의 차이지 여느 때나 분위기가 전혀 다르지 않네요. 여기는 이제 해산물 번너입니다 아, 새우, 250바트. 키로에. 개, 키로당 100바트. 그 다음에, 이게, 돔이네요, 돔. 우리나라에서 아주 농어에 가깝죠? 이 농어가, 한마리 100바트. 그리고, 여기 오징어, 한 접시에 50바트면 2 0 0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생선, 어한 접시 네마리에4 0바트 160원 정도. 되게 싸네요. 아, 다양한 야채류 오이나 채소류를담거고요 자, 외교찬 태국의 재래시장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. 신나는 트로트. 이 네, 네. 한국의 트로트 음악과 리듬이 거의 비슷하죠? 여기서 트로트 한번 춤을 춰봐. 여기는 말린, 어, 오징어라든가 말린 거 판매를 맛있겠다. 완전히 활기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자, 여기 오길 잘했습니다. 스트릿 그러게요. 오. 쏙쏙쏙 덩어셀이드 길거리 음식 가 이거는 고그 요리 지금 고요 코치 요리 써주시 아, 길거리 코치 하나에 오바식시다피튀이에요피켓서빼는 그 별미들이죠 이거 다 닭튀김 한 마리 15박 닭튀김 을나 사갈까? 여기 시장에 온 김에 닭 튀김, 태국의 닭 튀김은 사가죠. 네, 지금은 저기 그 양철 그릇에다가 담았어요. 네. 이거 잠시만요. 좋아요. 네, 한 큰실한 걸로 몇개 정도 한. 일단 다았시는건담아봐요 다섯도 같이 담았어요 아, 큰거 이쪽에, 잠깐만, 두 볼게요 큰거 없는 예. 네, 큰 것도 좀 담아 갔어요 그래요, 한걸 담아야지 죄송하고요 아니, 싸이런어안면 아니, 씨바면 아, 네 파. 씨바하 아 이게 작은 덩어리가 5가짜리 이쪽에 있는 거 덩어리 큰 거로 5가짜리. 나스박. 나스아 아, 지금 내 오케이. 뒤 자, 닭튀김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, 태국에서. 저 이거 닭튀김 너무 좋아해요. 잘 샀네. 네. 여기 잘 들렸어요. 그러게. 자,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. 다음 <웃음> 마리 건졌어. 득템. 이제 득템입니다. 돈주고 득템. 아유, <웃음> <웃음> 그래도, 이 정도 사는데, 100바, 돈으로 4 0 0 0원이자 그러면 싸. 저 정도, 거죠. 그렇죠. 4,000원. 한국에서 이 정도 살려 그래요. 못살겠이 정도면 4,000원 정도. 네. 알겠습니다. 송터를 타고, 아 시장에서 다시 송터를 타고, 이제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자, 출발합니다. 이쪽으로 와요. 이게 활기찬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, 앞에 보이시는 분들은 바로 오토바이 택시 랍장 오토바이 택시입니다 날씨가 원래 더운데, 이건 해가 안 뜨고 구름 때문에 날씨가 시원하고, 이렇게 바깥 바람 맞으면서.